양 무릎을 붙이고 양발을 엉덩이 옆에 둡니다. 숨 마시며 척추 바르게 펴고 내쉬는 숨에 양 팔꿈치 하나씩 바닥에 두며 상체 아래로 기울입니다. 상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 양손으로 양 팔꿈치 교차하여 잡습니다. 수타비라아사나 다리의 붓기를 없애고 하체 비만을 막아줍니다. 양 무릎이 떨어진다면 최대한 붙여주세요. 허리에는 자연스럽게 아치가 생깁니다. 수타는 눕다, 비라는 영웅, 전사를 의미합니다. 가슴을 열어 심장에 휴식을 주며 호흡을 깊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복부와 골반 부위를 잡아당기며 엉덩이, 허벅지, 무릎과 발목을 늘려줍니다. 피로해진 다리를 풀어주며 발바닥을 늘려 평발인 분에게 매우 좋아요.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위장 문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팔꿈치 접어 바닥 밀어내 상체 일으켜줍니다. 나나가 못 일어나고 있어요. <웃음> 제가 도와줄게요. 오른 무릎 접어 왼 허벅지 깊숙한 곳에 두고 왼 다리는 앞으로 쭉 뻗습니다. 골반 틀어져 있다면 바르게 잡으세요. 척추는 곱게 세웁니다. 왼무릎 세워 왼발 바닥. 양손으로 왼발 감쌉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왼무릎을 쭉 펴면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외가리 자세, 크라운차 하사나, 다리의 각선미와 복기를 빼줍니다. 등과 다리는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허리를 세우고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깁니다.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숨 마시고 내쉬며 조금 더 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천천히 무릎 접어 바닥, 반대쪽 다리 갈게요. 자, 왼무릎을 접어 왼발, 오른 허벅지 깊숙한 곳에 둡니다. 양골반 일직선 상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골반 균형 맞추고 오른무릎 세워 오른발 바닥 숨 마시고 내쉬며 오른무릎 곧 깨펴 앞으로 쭉 뻗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복부 쏙 넣어 다리 조금 더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다리가 날씬해지고 있어요. 호흡 계속해서 해주세요. 천천히 무릎 접어 바닥 잘하셨어요 자 이제 그대로 왼무릎과 오른무릎 교차하여 앉습니다 왼무릎이 위로 오른무릎이 아래로 무릎 포개어 양엉덩이 바닥에 꾹 눌러줍니다 자 허리는 바르게 세워주세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상체 아래로 소머리 자세 변형 동작. 비틀어진 척추와 골반 균형 잡아줍니다. 목과 어깨 긴장은 풀어 상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이제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일으켜줍니다. 다리 체인지. 오른 무릎이 위로 왼 무릎이 아래로. 무릎 나란히 포개어 양 엉덩이 바닥에 꾹 눌러줍니다. 양손 양발을 잡고 숨 마시고 내쉬며 상체 그대로 아래로 다리와 골반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며 허벅지 다이어트에 좋아요. 양쪽을 비교했을 때 엉덩이가 바닥에서 더 뜨는 쪽을 한번더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숨 마시며 상체 정면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양 다리를 양 옆으로 최대한 벌려줍니다. 양손 바닥 짚고 척추는 바르게 세운 채로 골반 앞뒤로 왔다 갔다. 골반 주변 근육 충분히 풀어줍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계속 골반 주변 근육 풀어줍니다. 양손 뻗어 양 발가락 잡아줍니다. 등을 편 상태로 천천히 상체에 숙여줍니다. 나나처럼 발가락이 안 잡힌다면 다리를 벌리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박치 자세 허벅지의 지방 감소 골반 교정에 매우 좋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곳에서 유지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아래 수건을 끼우고 손으로 바닥을 잡으세요. 숨 마시며 상체 일으켜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모아 그대로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줍니다. 오른 다리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립니다. 오른무릎은 곧게 편 채로 양손으로 발목이나 종아리를 잡아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다리를 내 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왼 다리는 바닥에 고정시키세요. 숨 마시고 내쉴 때마다 복부 쏙 집어넣어 내 몸쪽으로 다시 한번 당겨주세요. 누워서 한다리 스트레칭 다리를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발에 타월을 감싼 뒤 손으로 잡고 유지해도 좋아요. 자 이제 오른다리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반대쪽 갈게요. 왼다리 무릎 코 깨펴며 하늘 위로 들어 올립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반대다리는 바닥에 고정시키세요. 무릎을, 무릎을 최대한 곧게 펴고 호흡 꾸준히 이어나갑니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 모두 영상 보시고 매끈하고 날씬한 다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n a 스 a